너희들과 사이 좋은 친구야. 어, 앱소리, 나랑 같이 어머한 친구. 우리는 사이 좋은 친구. 아, 빨리 가. 앱소리. 삐카처럼 나랑 사이 좋은 친구. 내 것이 될 거야. 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줄로 묶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마인드입니다. 이 마인맨으로 사용할 스킬은 사이코 키네시스와 파워스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진입 물건은 구양경, 박식 안경, 도움 베리어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스피드업, 탈출 버튼, 이마스모크 이렇게 전 드립니다 자 서포트 메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3레벨, 그린 2레벨 이렇게 두 가지 들고 가볼 겁니다 자 그럼 마인맨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갈거고요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너다 먹어 양보하지마 야 먹어 그렇지 어 진짜 왜 그러는거야 나 무섭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맛있고 어 방벽 써주고 어, 어. 빡치게피고 나이스 살았다 술 안가 술 안가 뮤만 괴롭히고 싶은데? 뮤 괴롭혀야 될것 같은데? 자! 사이코 키네시스 찍을 겁니다! 방벽 아이고! 맛있는데? <웃음> 괜찮아요 죽진 않아요 자 요거 써주면 이것이 바로 사이코 키네시스다! <웃음> 까불지마 옛날에 그 사이코 키네시스 사용하던 마인맨이 아니야 엄청 세 이제 피해주고 방벽 써주고 펑 터뜨리고 우리 센텀이가 와서 아무것도 못할 걸자 안쪽에다가 방법 깔고 그렇지. 터뜨리고 찍른다 <웃음> 이렇게 7분 되면 바로 위로 올라갈 겁니다. 자메시붕이찌오 얼굴 어, 맛있는 골.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일리 와. 요 자식이. 자골 들어, 골 들어, 골 들어, 골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나이드! 오, 죽을 뻔했다. 오, 메시붕이가 무서워요. 오, 무서워서 골을 넣을 거예요. 얌, 얌, 얌. 아, 피 맛있죠? 아, 나이드. 오, 우리가 뺏겼네? 아, 아래쪽에 미밖에 없구나. 짜잘한 키읍이 있거든요. 이게 은근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잡아줍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죠, 메시붕? 마이간대야 이렇게 메시봉한테 계속 게 맞아도 괜찮습니다 너에게도 흡혈이 있듯이 나한테도 흡혈이 있어 그거 아니 그리고 과연 어? 누가 불리할까 잡아야 되는데 뭐 이거 어떡할까? 개량 어 나이스 어디가 아 이거 팬텀이 트롤을 하는 거 팬텀 지금 팬텀 때문에 진거야 이거 아, 저거 뭐야? 야, 빵빵은 너무 하잖아. 나이스! 지공! 앱솔 지가 피카츄만 한번 노려볼까? 자, 골 들어갑니다. 앱솔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나이스! 야, 야, 그러지? 자, 절대 안 맞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올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아주 혼쭐이 날 거예요. 못 가지롱! 어디 갔까? 아이고, 우리! 나몰빼미가 아이고 아깝네 자, 좋습니다 너희들과 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사이좋은 친구야 어 앱소리 나랑 같이 영원한 친구 우리는 사이좋은 친구 아 빨리 가 앱소리 피카츄는 나랑 사이좋은 친구 내 것이 내 거야 이게 아래쪽은 솔직히 상관없어요 위쪽에만 힘을 쓰면 되거든요 이제. 우리 귀여운 피카츄가 여기 있구나. 나이스, 앱솔. 나둥기를왜 아, 했어 지금 아군들 저기 싸울 때, 여기 싸우고 있을 때, 저는 요거 뺏어 먹으면 됩니다. 아, 이거, 루카리오가 살 수만 있으면 싸워도 되거든? 들어간다, 나이스! 어빛카이야 너와 나는 언제나 함께야! <웃음> 야루카리오나 배진했는데? 머크나이퍼 뭐, 안녕 우리는 사이좋은 친구 그지? 너와 나는 언제나 평생 끝까지 갈거야 앱솔도 나랑 사이좋은 친구 친구가 얘, 낯을 가리면 어떡하니? 너와 나는 언제나 <웃음> 끝까지 갈거랑께 <할> <웃음> 뺏어보겠습니다 니카츄 안녕 우리 사이좋은 친구와 아니 친구가 아니지 너와 나는 평생의 동반자야 일로와 <웃음> 자, 이, 저는 지금 여기서 그냥 우리 아군들이 먹을 수 있게끔 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왜 이렇게 약하지 얘네? 아 너무 약해 <웃음> 안녕 앱소리 <웃음> 어디 갔까? <갈까? 웃음> 아무데도 못 가지 <웃음> 어디에 갈라 그래? 자 걸어놓고 나이스! 들어갔어! <웃음> 우리 앱소리랑 나랑은 평생 갈까? <웃음> 어? 아 루카리오야! 진짜! 음, 죽어! <웃음> 괜찮아야 <웃음> 이게 무슨 서포터야 이거 사기네자 위쪽이 지금 위험하고 우리 토끼를 구출해야 되니까 자좀 가볼게요 파도 위험한데 이거? 까쭈야 아이고 피해버렸네 아 이미 넌 짝이 있구나 <웃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웃음> 아참 교육당했네 자 위쪽에 토끼 지켜줘야됩니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지금 누구 건드는 거야? 어? 저리 안가? 확. 못 먹기만 하면 돼 못먹었어 못먹었어 못먹었어 나이스! 이득이득 <웃음> 도망가야, 도망가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야 앱소리가 어디갔까? 자캐가르도뭐 그냥 당연하게 없애, 없애주고요 없애 뭐 사라지겠죠 네 나이스 좋아요 이거 레쿠자 먹어야 되는 어? 어? 피카츄인줄 몰랐어 아 나이스 아 너무 잘해 이거 토끼 때문에 이겼다 아 좋아요 야 무슨 서포터가 9킬이야 이 말이 안 돼. 자 같이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굳이 저한테 쓸 필요 없어요. 우리 터키한테 써줘도 됩니다. 터키한테 써주고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갑니다. 나이스 <웃음> 사라져라. <웃음> 피카츄 어디가 나랑 같이 놀자. 자 마인맨도 사라지고 우리 귀여운 피카츄도 사라져 볼까. 댓글 들어갑니다. 좋아요. 이거 진짜 어떻게 안돼 이제. 자 저는 제짝꿍이 터키를 지키겠습니다. 가성로운 공격이군. 기다렸다가 안돼! 또망쳐 <웃음> 무비? 하와 <웃음> 이거 토끼가 너무 잘했네 피카츄야 앞으로도 쭉 나와 나는 함께야 피카츄만 좀노리니까좀 너무했나? 자 그럼 전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8 1400 정도 넣었고요 자 탱량하고 힐량도 나쁘지 않네 이제 괜찮네 1 p 킬5월시고요 최다킬이네 힐량은 7만... 야 이거 앱솔이랑 거의 똑같아. 다를게 없어. 와 대박이다. 자 이번에 마인맨이 드디어 안 쓰이던 파워스웹과 이 사이코키네시스가 대 역할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마인맨 자체가 어떤 스킬을 들고 와도 현재는 표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좋을 때 랭크도 올리시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